자 반갑습니다. 이이 더운 날 더운 날 공부한다고 그래서 에어컨 밑에서 공부하니까 좀낫잖아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중요한 거. 자 신비의 수리사조의 그 완벽한 그 어, 작용을 우리는 지금부터 풀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작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작용은 우리가 몇 번에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5번. 5번에서 우리가 오행작용놀이라고 그랬다. 그죠? 네. 자, 5형인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상담하는 데는 이것이 꼭 필요한 이두 가지다. 자,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는 수리사주에서 푸는 운명수 운명수오행과 자 다른 하나는 인연수오행이다 그죠? 운연수오행 인연수오행이 있다. 자 운명수오행에는 우리가 보따리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보따리를 가지고 풀고 인연수오행은 우리는 뭐가 고픈 데 있어요? 인연선 건, 그 오행 건, 아, 오행 건, 어, 자, 인연 건에서 인연 건에서 우리는 풀어가게. 자, 이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오행 작용론은 어떤 논리로 펴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겠죠. 자, 운명수의 오행은 나의 운명에 따라서 풀어가는 오행의 작용이고 인연 건은 어떻게? 인연은 어떻게? 해? 내 상대가 있을 때 작용하는 거야.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르지, 그지? 자, 그러면, 어, 운명수 오행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는 길을 가고 잘못 가고 엉뚱한 길짓을 하고 할때 내가 풀어가는 이 오행 작용연이고 인연은 어떻게? 해? 내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상대하고 있는 누구나 부부가 되든 가족이 되든 직장 동료가 되든 동업자가 되든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합쳐져서 이것이 작용하게 되는 그런 작용법이다 그래서 인연수와 이, 이 운명수의 차이가 그거,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여기서 운명수에서 자 이런 작용이 일어날 것은 여러분들은 3, 4, 5, 6, 7, 8, 9 안에 점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작용하더라도 오행의 작용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요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숙명은 어떻게 어디서 작용하겠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오행 작용이 다르게 작용하는 거야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산은 뭐죠 빨발빨리뗄때마 그렇게. 그러면 업장은 어떻게? 업장 수는 나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업장에, 운명수 이게 오행을 할 때는 업장 수는 어떻게? 해? 나에게 업장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행이, 작용이 달라진다는 거다. 뭐든지. 얘기죠? 업장의 작용에 따라서 오행이 작용이 달라진다는 거다. 그렇지. <웃음> 업장이잖아요. 아까는, 아깐, 아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숙명의 수에 의해서 내가 오행의작용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업장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업장이 내 이제 작용 하느냐 안하는냐에 따라서 내오행의 작용을 미치게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오는 우리는 작용이니까 풀 수가 없어 오는 작용적으로 그 원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오행을 풀잖아 그렇게 오행의 작용은 없어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지그 조금 더 원리를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육이다 그지? 육은 내 자신이라고 그랬지 내내 내 자신이 타고난 내 운명대로 행동을 했을 때와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 오행의 작용에 인형을 주게 되는 거야요뭐있지 알겠죠? 아이 대답이 오네 오늘 중요한 거 하는데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해 자 내가 육은 우리가 인간 유행이라 했다 내 사고 사고 유행이라 했잖아요 내이 사고가 올바르게 작용을 했느냐 엉뚱하게 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오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칠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칠은 뭘까 내가 독약을 묻느냐 진짜 약을 묻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오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문제겠죠? 그러면 그 근간이 된다는 거. 작용은 음. 한 개밖에 없잖아. 음. 다른 다른 음. 요인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은 오행 작용이밖에 없잖아. 우리 수의 원리에 따라 갖고 오가 작용이라는 거, 그렇지? 오의 작용이라는 거, 오가 작용하는 거야. 음. 절대 음. 볼 수가 없지. 음. 그렇게 이기시 작용할 때 오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4가 작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6이 작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7은 어떻게 뭘 했어요 여러분들이? 동작. 그렇게 독약을 묻느냐 안 묻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작용이 달라진다는 거다 독약을 묻을 때는 어떻게 가다가 헤딩하는 사람도 있고 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 독약 묻으면 그쵸? 그래서 간제수 우리는 손제수 파괴수 해갖고 다 했잖아 그러면 팔은 어떻게해이 길로 가라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어떻해 작용이 다르겠지 그렇죠 당연히 다를 거잖아 이 길로 가는 길이 좋은데 이 길로 가면 좋은 사람도 많고 이 길로 도와주는 사람도 많은데 또 어떻게 이 길이 지는 더 편한 것 같이 생각하거든 그럼 요기로 가면 우리 뻔하다 이 말이야 여로 가면 천원 밖에 못 버리는데 요로 가면 삼천원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겠나 삼천원 벌어 쫓아가는 거야. 그러다 가면 어떻게? 뒤통수 맞고, 이렇게. 그것이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 욕이라는 거야. 그것이 팔욕이라는 거다. 그, 그거는 심리에서 오는 거야. 심리작용에서 팔욕이 작용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작용이 달라지는 거야. 운명수작용이 달라지는 거야. 내 혼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는 어떻게? 요렇게 꼬그란그 갈매기라고 그랬지? 갈매기가 잘 나를 때와 잘 날지 못할 때는 어떻게 이 작용이 달라지는 거야? 갈매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잖아, 이게, 이게. 아, 이렇게 잘날때 어떻게? 인데 오행이 작용하는 거와 잘날때 푸둑푸둑푸둑 하는데 인데 오행이 작용하는 거는 다르겠지? 맞나요? 그래서 오행은, 이 보따리의 오행은 우리가 운명수에, 운명수로 인해서 모든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에 따라서 오행이 달라진다는 거다. 그런데,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사실이다, 그게. 그런데 오행이 있어갖고, 너는 뭐, 임파살, 나중에 보따리, 이일, 요것만 갖고 풀면 안 된다는 거다근 그런데, 우리 너무 사람이 쉽게 생각해.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막 점치는 거 이것만 바라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도 점재이 밖에 못 하는 거야 한 문제는. 논리가 당연하잖아. 내가 봐라 내가 잘하는 걸 갖다가 서먹는 거하고 못 서먹는 거하고 차이 나겠지? 어떻게 작용하겠노? 다르게 작용하겠지? 잘하는 거 작용하면 내가 칭찬을 많이 받을 거지, 뭐하는거 하면 사오내고 깨고 뭐 엎어보고 망하고 이런 거겠지? 업장이라면 어떻게 귀신이 들려갖고 허덕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갖고 문제가 약이 있는 가 하면 사람에 꼬여갖고 문제가 약기 있는 세상에서 지가 혼자서 망상과 어떻게 세뇌가 돼 갖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좀더 다를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오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이 오행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아 이렇게 작용하고 이런 거 머리 아프다 이게 머리 아프면 그건 답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엄양오행 해서 사주팔자의 엄양오행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그렇게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한가? 그것을 완벽한 이론으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연수는 인연수는 우리는 어떻게 혼자만서 일어나는 것이 없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자주한 부부가 되든 가족이 되든 직장 동료가 되든 동업을 하든 내 조직 속에서 내가 움직이든 상대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야요 자, 인연에는 우리는 어떤 인연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이라고 그랬다. 두 번째는? 아, 귀신이라 했잖아. 세 번째는 인연이라 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우리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일도, 일도 인연이 되는 것이요. 사건도 인연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인연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영혼과의 인연은 우리가 영혼 인연, 귀신 인연, 인간 인연, 이것이지만은, 우리는 인연이나 하게 되게 되면 일이나 사건이나 이것도, 일이나 사건 또 우리는 어떻게, 갈 길은 우리가 나중에 팔에서 적이졌잖아요 팔에 있는데, 이 오행의 작용에는 일과 사건 도 오행의 작용을 엄청나게 미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연은 다섯 개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인연, 다섯 가지 인연에서 여기는 우리가 봐봐. 또 마찬가지야. 여기도. 우리 3은 뭐라 했어? 인연법에 3은 뭐라 했나? 응? 3은 숙인를 했잖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다. 그제?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리고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 다를 것이고, 나에게 기인이냐, 기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인연수 오행이또 자유기는 누구데? 사가 되면 뭐가 되는 사를 뭘 했어요? 업인수 업입니다, 그렇 그렇게 인연에 대한 내 업장을 안고 되는 거야. 인연에 대한 업장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인연은 어떻게? 해? 육이라는 인연은 어떻게? 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들? 아니 나는 고고한 사람인데 저쪽에 어떻게 푸득푸득한 사람을 만났다 이랬을 때내 착용이 달라질 거잖아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또 어떻게 또 귀신을 만나버린 거야 또 어떻게 또 영혼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달라지겠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7은 뭐라 그랬지 7은 7살이랬죠 살. 살이 됐잖아 그러면 상대가 어떤 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작용이 다르다 자 예를 들어 보자 상대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 돈에 대한 손실을 안겨 주려고 인연이 있으면 어떻게 해? 나는 당하는 것은 어떻게 작용은 어떻게 해? 돈과 관련돼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벌이를이리는 어떻게 해? 그 돈을 내가 받아오는 것이요 내가 안될때는 어떻게 내 돈을 가묻게 되는거잖아 그러면 팔은 어떻게 응. 어, 애군이 됐잖아 애군 그러면 이 인연이 내 인데 애군을 가져올리면 나는 당하는거야 팔액은 자그 다음에 우리는 구를 뭐라 했어요? 갈길 인연길이 됐잖아 인연길 내가 가는, 내가 운명수로 인해서 결정된 길에, 결정된 길에 나타나는 인연들을 우리는 인연길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인연이 나타날 것인가를 풀어낸 거야. 그러면 예를 한 들어보자. 내가 공부할 때인데, 학교 가서 공부할 때인데, 그 인연은, 그 인연들이 어떻게? 전부 다 노는 인연들만 막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노는 인연들 때문에 나는 노는 것밖에 못하는 거야 할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이 운명수와 인연수의 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운세감정법하고 운세감정법과 우리는 어떻게 인연법이 그만큼 차이가 큰거야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일이나 사건이 터졌을 때 일이나 사건이 터졌을 때도 또 달라지는 거야. 일이나 사건이 터졌을 때. 오늘 내가 너무. 이면수 오행 자체는 내 거고 이면수 오행은. 이면수 오행의 작용은 상대가 있어야만이 작용하는 거다. 삼사오육칠팔구에 따라서 응.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지. 아 이면수도 마찬가지고. 작용은 3, 4, 5, 6, 7, 8, 운명수는 운명수의 3, 4, 5, 6, 7, 8, 9가 달라. 그 작용에 의해서 나는, 연향에 의해서 나는 작용을 하게 되고, 인연수는 어떻게? 인연수에 따라서 나는 3, 4, 5, 6, 7, 8, 9에 따라서 내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번에는 어떻게? 해? 내 운명을 풀 때는 단수법으로 푼대죠 하나 그것만 갖고 푸는 거야. 그럼 인연수는 어떻게? 해? 나중에 보면 합수법으로 푸는 거야. 둘이니까. 세명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상수법으로 푸는 거야 세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람 둘이 있고 여기 귀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상수법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내하고 귀신하고 내 영혼을 풀때세 개잖아 이때는 상수법으로 푸는 거야 그렇게 보냄 미시명상할 때는 상수법으로 푸는 거야 그럼 인연법으로 풀 때도 어떻게 해? 귀신이 내재되어 있으면 상수법으로 푸는 거야 둘이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합수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끼리 풀 때는 어떻게 저것끼리 풀때 귀신, 귀신은 신 귀신끼리 풀 때는 이것을 성수법으로 푸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 사이에 있을 때자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이기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안풀안 안 풀지만은 내 사람이 사람이 내이 영혼과 사이에서 풀때 영혼 사이에서는 어떻게 사고라든지 우리가 이 두뇌라든지 이런게 심리라든지 이런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와 내 자신의 운명하고 풀때 이것이 성수법으로 푸는거예요자 그러면 이 운명수에서 우리는 운명수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자우 이것이다 그지? 자 인연수도 어떻게? 이거 이, 이, 오행이니까 이거잖아 그지?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오행에는 우리가 어떻게 작용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응 아홉 가지를 했잖아 아홉 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상압 상충론 그 다음에 상촉상황론. 그 다음에 우리는 상생상극론. 음, 이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작용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일반 불러봐. 자, 이거는 뭐예요? 노란 보따리, 노란 보따리, 빨간 보따리, 흰 보따리, 검은 보따리, 청색 보따리가 작용한다. 이 보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게? 우리가 각자 가고 있는 진과 빛을 안고 있는 거야. 이 보따리 속에 내 운명으로 가면서 이 보따리를 메고 왔는데 이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대요? 아 인생의 진과 빚을 갖고 왔다 했잖아. 빚을 담고 담그 오는게 그렇게 인생은 태어나면서 진과 빚을 안고 왔는데 이 진과 빚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야. 이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내가 갖고 온거 갖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3, 4, 5, 6, 7, 8, 9 속에 어떤 것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따리를 풀 것인가, 더듬피러더 칠머지고 더갈 것인가가 달라진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인연이기해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죠? 그럼 이때를 우리는 어떻게? 끈이라는 거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뭘까? 새끼줄일까? 밧줄일까? 이것을 고래심줄에 떨어지지도 안 하는 거. 멀리 가면 쭉 너도 나쁘고 땡겨 면가하게해고이 고래심줄은 끊어지지도 안 하는 아주 꼬약한 끈이야. 이것이 바로 인연의 끈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것이 우리는 뭘까? 병고 끈그 다음에 이것이 영마 끈 이것이 임파 끈 이것은 공망 끈 이것이 화계 끈 이렇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부 다 했다 이 자격만 배우면 공부 다한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운명적으로 살때언 지금은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동시에 절대로 작용을 안 해요. 나머지는 다 잠잠한데 한 개가 문제인 거야. 항상. 자, 예를 들어 봐자 부자가 모든 문제가 걸리겠나? 돈 문제는 안 걸릴 거잖아. 직장 잘 되는 있는 사람이 내갈 길이 뭔지 궁금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죽이 죽기 때마다 주기 주기 때마다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일들이 증계를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작용을 해갖고 오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요그지 근데 13번이라고 그랬지? 자, 13번은 나는 요거라고 그랬다. 그치? 13번은 뭐가? 우리 이것이 바로 뭐힘보따리를 해갖고 이것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 나는 돈이라는 보따리를 갖고 있는데 내가 돈을 벌어 갈 것인가? 돈을 깨부러 갈 것인가 이 돈을 훔치러 오는 사람들인데 내가 고용을 할거지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갖다가 돈을 넘는 데 베풀 것인가 내가 돈을 더벌 것인가 이것을 나 혼자는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되겠지 그런데 상대방이 있다면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훔쳐 갈 것인가 이 돈을 어떻게 뺏어 갈 것인가 이것이들 이 차이점이 그거야 나는 돈 배터리가, 있어, 돈 배터리가 있으니까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죠? 돈 대신에 종이를 갖다 이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네요? 돈 없는거잖아. 꾸지잖아, 쓰레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는 돈을 열심히 벌으러 갈 것인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더벌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 돈을 남인데 베풀 것인가? 그 차이점이야. 내 혼자 가는 거니까. 어.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 나는 이렇게 간다. 나자신은 나는 이렇게 메고 가는데 이 속에 돈인지 쓰레기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재이로 오는 사람도 있고 속이로 오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어둠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거 있다 해또 이용하러 가는 것도 있고 뭐 보태주는 사람도 있지 그차이점이라면 이거는 내가 안고 가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 상대방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강의를 너무 잘한다, 그죠? 우리 할때 <웃음> 자, 좀시키주지 자. 교수님은 학생 수술 맞춰서 강의를. 맞교파사님 <웃음> <주시면, 웃음> 수술을 <수준에> 맞추면, <웃음> <여> 수강생게되 <웃음> 그, 그래, 맞잖아, 그제? 자, 그러면 요 작용만 알면 이제 다 풀겠지? 그제? 한개한개풀 필요도 없지. 한 개만. 자, 그러면 이 작용은 상생상극의 우리는 어떻게, 해? 좋고 나쁜 거. 그 인생 사례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인생이 힘들다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통갈 합쳐가지고. <웃음> 업장이라 했잖아. <웃음> 아, 참아. 업,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웃음> 업장에 걸려갖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 업장이라 했잖아. 그한 그러니까 마디로 업장이야. 그러면 내가 이 업장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이것만 풀면 되는 거야. 막 상생상극이고 이것만 다 치우고. 자, 업장이다. 그러면 업장을 풀 때는 우리 오행의 작용법칙에서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 나를 괴롭혔으니까 그렇게 상생상극을 적용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업장이기 때문에 상생상극이다. 그렇게 인연수 오행과 운명수 오행은 전부 다 상생상극을 푸는 거야. 알겠죠? 이럴 때 상생상극을 푸는 거야. 아무 때나 상생상극을 푸면 안 되죠? 그렇게 기분이 어떻다 이럴 때는 상생상극을 푸면 안 되잖아. 그것은 상촉상황론이라고 푸는 것이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좋은 인연이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상압상축을 푸는 것이고. 그지 자, 그러면 이것이 상생상극이다. 그런데 기존에 상생상극 하는 사람들이 이론을 전부 다 접어야 되는 거야. 그 점도 틀린 거야. 이렇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상생상극의 완벽한 이론을 지금부터 우리는 푸는 거야. 그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오행의 상생상극, 엄양 오행의 상생상극, 상생상극 잘못된 이 지식을 점도 지금부터 내려놓는 거야. 다 머리에서 다 지우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야. 상생과 어떻게? 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서로 상자에. 생, 생자다, 그죠? 그렇게 서로가 좋게 만드는 거고, 서로가 반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보따리에서는 어떻게? 내 보따리를 보탤 것인가? 내 보따리에서 내인데 업장에 걸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고. 인연수는 어떻게? 내이 보따리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속일 것인가? 이것을 풀면 되는 거야. 그죠? 우리는 좋은 거는 문제가 안 생기게 풀, 풀 이유가 없다. 좋은 거는, 우리 이거, 이거 상담할 때는, 인연수를 상담할 때는 좋은 거는 필요가 없는 거야. 운명수는 좋은 걸 풀어야 돼. 좋고 나쁜 것을 풀어야 돼. 운명수는 좋고 나쁜 것을 풀어야 되지 인연수는 좋으면, 내가 나쁜지 좋은지 이거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인연수는 어떻게 그 속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나쁜 것 밖에 없어 인연수에는 전부 다 나쁜 것 밖에 없어 운명수에는 좋고 나쁜 것이 같이 있지만 은 인연수 속에는 전부 다 나쁜 것 밖에 없다네 그래서 인연수를 자꾸 풀면 안돼이 사람이 업장에 걸렸다든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인연수를 푸는 거야 그러면 사람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에 의해서 고통스러워를 만들 것인지, 일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만들 것인지, 사건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만들 든지 이런 것을 푸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지? 그러면 이것을 이제 완벽하게 풀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나눠 놓고 이것을 풀어보자. 그치? 인연권이 막 그, 궁금하지? 사람은 그게 되게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인연수 오행에서 푸는 거야, 응? 인연수는 뭔지 알겠죠? 어, 그렇지. 자, 아, 이게 뭐. 자 이것만 완벽하게 풀면 되겠지 그치? 자 나는 어떻게? 나는 인연수가몇 번? 4번 4번이지 빼고 아 빼는게 어디있나 <목소리> 그래, 그냥 이거 4번이 이거잖아. 3, 이게 뭐라겠노? 13번이잖아. 그러니까, 3, 4, 4번이죠. 4번이지. 아, 아, 아, 아 참말로. 자, 이거잖아. <웃음> 응. 이게 뭐랬나? 공망이다. 이 공망 끈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하면 살로 바뀐다겠지? 네? 끈이 작용하게 되면 살로 바뀌는 것이 이거 오행이라. 그렇게 그살 속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일곱 개 살들이 있다는. <목소리> 아이, 참말로. <말라. 웃음> 나는 이그래도 예. 그러면 나는 공망권이 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 자칫 인생에서 이 공망권이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이 작용한 게 아니고 나는 가지고 있을 거다, 인생을. 아 어, 가다 보면, 인생에 가다 보게 되면 인연이 열고 나는 공망, 공망끈이 작용했고, 공망살로 변해서 나는 이 시기에 올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있는 게 공망하잖아. 그치? <웃음> <웃음> 지금 상태가 그렇게 붙잖아. <웃음> <웃음> 그렇게 인생 <이제> 살아가다가 보면, <웃음> 인연에, 아, 그런 거 말고, 이 인연에 얽히다 보면, 내가 또 공망이, 공망권이 작용했고, 내 혼자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그렇게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게안 돼요. 그렇게 내 스스로 있을 때. 그러면 다 정리되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해? 인연도 정리되고, 하는 일또 인생도 정리하고 나면 나는 공망해지는 거야. 그렇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그렇 누굴 가일 애기들 다 정리해보고 나면 네 공망하지. 아이고, 자. 그 누구나 다 공망해. 어지시. 거기 아이다. 자꾸 좀이 바람 바람 바람 냄새만. 자 그래서. 인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게 공망이라고 봐도 돼요. <웃음> 공전탑이 무너지는 거? 그거는좀틀이다이 아, 그거 그거 끈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어질 끈. 사람으로 정리해갖고 내가 끊기 뿐면 어떻게 되나? 내가 공망해진다는 거다. 이 끈이라는 이 것이 이어져 있는 거야 이게 다 고무줄이 뜨는 지보고 나면 어떡해? 톡 음. <웃음> <꼭> 끊어. <웃음> 아, 아, 아그안 끊어지는 거. 이게안 끊어지는 건데, 이거 다 끊어 뿐고 나면 어떡해. 그렇게 되는 거지. 19분들은 뭘까? 음. <웃음> 이거잖아. 병고. 아니죠. 알다. 아, 병고네. 병고, 병고, 병고. 자, 이 병고다. 병고 끈이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 손 나쁘면 바로 병으로 고정하는 거야. 골로 가는 거야. 병고 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니.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끈? 영마 영망. 영마권은, 영마권은 먹고, 여, 말을 타고, 여,로, 여,로 쫓아다니면 어떻게 부산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서울에서, 또, 내 시세 타령하는 거하고 똑같지, 거 <웃음> 어? 내 시세 타령하고 똑같잖아. 지금 부산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 구로 가다가 이제 요새는 바빠서 못 가갖고, 뛰어넘고, 뭐, 이렇게. 뛰어넘 했나? 인파. 이거는 하다가 어게 깨진다는 소리다. 그죠? 사람이 어떻게 깨진다는 소리다. 그래서, 어, 힘든 일이 생긴다든지, 신체적인 소리 이거는 정신적, 신체적, 이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다 운명적, 정신적, 심리적, 운명의 천명에 차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죽고 사는 건또이 건에 의해서, 그래서 귀신인데 붙어리게 한다는 소리다. 정신적, 정신적, 신체적. 정신적, 신체적, 운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천명에 걸린, 이 사람들이 천명에 걸린다고 하네, 보자. 누가 걸리갔겠노 천명이... 임파권. 천명에 걸린 사람이 임파로 해갖고, 인연이 얽고, 데리고 가게 되면 어떻게 뛰내려버려? 가족 가족 하면 뛰내려부는 거다. 이런, 이런 사람이 춥이 많다, 임 임파권. 혹상에서 뛰내리는 사람 중에서 임파권이 역수서는 많아요. 누가 끊으러 누가 누가 떼고 가겠노? 몇번계고가다했아 귀신이 끊고 간이인연이니까 귀신이 끊고 간 약간 귀신이 영원히 사람이 끊고 간다 했잖아 그게 몇번이냐 무슨 계산하 계산이 뭐 안나와아 계산이 뭐안오기는뭐안오노 9번 9번, 12번 21번 음? 뭐 그런거지 자, 이거는 뭐랬노? 하계권이다. 하계권은 어떻게? 보따리소가 담벼락에 가갖고, 어떻게? 보찜 사고, 어, 담보찜 사고, 아,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옥상으로 갈 수도 있고, 옆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이런 끈이 작용한다는 거다. 그러면, 자,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이런 일이 끊이 끊어지고 나게 되게 되면 내가 이런 처지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지? 그런데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일 사이, 사람과 사건 사이에 있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작용을 한다는 거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아저씨가 몇 번이라고 그랬죠? 아이씨 모르기는 몰라. 진짜로 몰라. 불러봐요 그런. 생일월이 불러봐. 69년생. 자 69. 69. 11월 20일. 이 불러봐 그 뭐. 계산해봐 빨리. 낮이가 밤이가. 낮이가 나. 빨리 불러봐. <웃음> 이걸 찾는데 못 찾. 막 넘어갔어. 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이 오게 되면 이것이 합쳐져 갖고 가요. 이? 합쳐져 갖고. 1 번이랑 1 3번이가나 뭐고 할가 있어? 음. 그러면 보자 그러면. <웃음> 19번, 19번하고 13번 사이에. 그제 음. 자, 1하고 4하 되면 이게 되겠지 이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 하계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보짐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한무시 오지만 좀 가다가 뭐안 오볼라, 저 가다가 뭐안노라보짐사고저 산으로 가불라 뭐. 군일. 저무슨산 1하고 가하이면 산으로 간다는 말. 보짐 사고 산으로 갈기 이게 이미 인연, 두 중에 하나가, 둘 <목소리도> 중에 하나가 인연 끊고 어떻게, 저거무사랑 갚은다니 말 그럴래? 그래 징조가 조금 보이지? 자, 이거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겠노?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이거다, 그제? 그럼 내가 자꾸 이렇게 아, <목소리도> 병난다고? 내가 잘안가아준다고 그렇게 아, 갉으면은... <목소리도> 응. 내가 갈군가 없대 내가 아프면 교수님 때문이구나또공부하다 <웃음> <알았어. 웃음> <하나> <웃음> 자, 요렇게 요렇게 하게 되면 요렇게 <웃음> 된다 인파. 그렇 응? 게 그렇게 둘, 둘 중에 한 사람이 <웃음> 이런 작용을 하는데 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에는 어떻게 전부다 예측이래는 그제 막아라 방패막이라는 거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누구 하나가 안 깨지도록 임파가 끊이지만 안 깨지도록 막아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보침 사고 저 산에 가게 되면 산에 안 가도록 해야 되겠지. 누가 보침 살 사람이 안 그래야 되지.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운명으로 가는데? 병고하고역마고 임파고면 누가 누가 막아야 돼요? 병과고, 이거는 인파가 막아야 된다, 그제? 응, 어, 인파를 누가 막아야 돼, 둘대체 누적이 막아야 되고? <웃음> <웃음> 아니, <막아버리니까. 웃음> 그런 걸 모르겠고, 자, 우지가 요것이 우리가 있는데, 요것은 거기요, 요것은 생이라고 하는 거다 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응? 욕하고, 욕하고 합치면 어떻게 욕이 된다고 그랬죠, 그제? 그러면 어떻게, 욕이 되니까 이것이 생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둘이 중에서 이것을 생 하기 때문에 이게 하계살이잖아. 그제?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가야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둘이 합칠 수 있으니까 이거잖아. 그제? 그러면 어떻게? 이 하계살을 만드는 장본인이 나, 나라는 거다. 나라니까 내가 이 하계살을 만든다는 거다 만든다. 아 누가만 만든다고 다아 이런 만든다는 거. 다 자, <웃음> 자, 이 둘이가 인연이 부부라고 하나 해 보자. 이게 부부가 되게 되면 둘이가 합치진 그런 요래 하계살이 돼 버는 거야. 그럼 하계살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사람은 나라는 거다. 내가 생하니까. 아, 내가 거를 생해 주니까 생해 주는 사람이 원인자가 된다. 아, 그럼 이것이 문제다 하는 거다. 그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것이 생이잖아. 그제 그러면 내가 안만들어야 되겠지. 그제 공망, 공망하고병방하고 공방하고 해하고잖아잖아 화개잖아. 공방하고 공하공망하고이거하고공방 어. 아니 공방 되면 화방잖아화방하데화방가공망이화공를생하는게아니고화방가병고를생한고 어. 음. 그랬어 고 공방하고 공고공방고공방고공 그게 아니 어. 그게 고니고고 공방하고 고 이 하계근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누가 이 하계근을 만드느냐는 아. 것을 푸는 아. 것이고 아. 하계근이 아. 누구인데 더 많이 작용할 것인가는 아. 하계근이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하계살이 아. 발생됐을 때는 아. 치명타는 누가 더 있겠나? 병고 병고 요거 병거가 돼 아. 있는 거야 아, 그 요인이 이제 공망이 만든다. 아, 요인은 음. 요... 음. 원인은 음. 여기고 영향은 음. 여기서 받는 거야 생일. 아니고 그거 딱 보면 13번이 그 나를 미치게 만들라고 내가 병을 만드는 거야 나를. 나이도 너무 들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웃음> 원인 열 요인, 원인 요인은 여기서 만들지만은 영양은 누가 여기서 만드는 거야. 여기서 당하는 거야. 영양 받는 건 응. 당하는 거 그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잖아. 음. 그러면, 요 원인은 누가 만들게그거는 저기가, 영마가. 영마가 어, 만드는 거야. 음. 그런데, 영마가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극을 해갖고, 요기 때 만드는 게다 <웃음> 아, 그, 지금. 그거 왜, 왜, 왜. 요거는 극이잖아. 음. 생보다는 극은 두 배, 세 배가 많, 크다 했잖아. 응, 음. 그렇지. 그러면은 공만이 그걸 할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게 안 되잖아. 안 이거는 이거 생이 이렇게 이게 이거, 이거 두 개는 여기 와 있고, 어, 어.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이것의 원인이 된다. 생이니까. 결과는 어떻게? 원인 도 이것이 되고 생도 어떻게? 해? 이게 두 생을 만드는 거야. 저, 저, 그걸 하니까. 그 병구가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둘인데 미칠 영향이 없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 둘이는 어떻게 이것도 공격해갖고 이것도 서로 서로 공격하는데 이것이 월등하게 많이 공격한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답이 없어. 지금 지금 그 갖고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까. 아, 응. 그런 경우는 괜찮아아 그런데 이거는. 생하고 극하고 더 생하고 더 극하고 이런 게 없어지려는 거야. 아 그냥 생생 생. 이걸 없잖아. 생도 없고 극할 것도 없잖아.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둘이가 없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요인은 이것보다는 여기 시 훨씬 크다는 거다. 왜요? 여기서 극하니까. 극은 생보다. 극은 생보다 월등하게 크다는 거다. 생하고, 이것이, 거기다. 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 그러게전 그러니까 생과 그걸 같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작용할 게 적은데, 생, 생, 생 가버리니까. 어, 요, 요거는, 요걸 두 개가 만들었, 요걸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하고 요거는 영양은 여기씩 입는데, 이거는 두개 만들었지만은, 이거는 영양을 줄 데가 없어. 근데 만드는 요인은 이것이 활성하게 많이 만드는 거야, 그것이 이 천부경 어떻게? 수리사주의 신비한 오행풀이법이다 자 그러면 조금 쉬다가 운명수 보따리를 푸는 상생상극을 다시 풀겠다 네? 조금 쉬다가 이는 인연수 푸는 거예요